시됐다고 사러 오래요. 근데 오늘은 어제 먹던 나는 버거킹 아퍼를 먹을 거라고 사러는 안갈 거야. 이거는 스타바의 크리스마스 MD 벽도계. 전전 사용하지, 전전 이거 크리스마스 때 그때 파티해준다고 달았다가 계속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뻐가지고. 어제 책상 위에 있던 그 서랍 같은 거를 밑으로 내리고 책상 높이를 높인다고 그 뭐야, 쿠팡에서 나무 큐브 사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서, 선반? 요거는 밑으로 내렸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 훨씬 넓게 쓸수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저기에 둘 예정입니다. 바꾸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난건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뭐 코가 떨어진건가? 어디서 떨어진건지 모르지만 여기에 붙이고 하루에 가끔씩 집에서 출근하고 가는 이런거 막 써놓고 가고 진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제 <놀네> 산 어제 산 스타벅스 치즈 베이글현대 점심 때. 너무 코인 o n 주하 번역을 할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는 어 번역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웃음> 아우 시끄러 제가 번역 작업을 하는 책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달 정도 딱한달 남았네요 한달 동안 번역을 <웃음> 나다할수 있겠지 할수 있겠지 뭐 거의 몇달째 지금 한달 넘었죠 거의 맨날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그냥 집에서 계속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제가 이거 번역을 하면서도 약간 마음에 담았던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독은 싫다けれど 1人でなりたい 人間とはそういうもの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이 안경은 알없는 안경인데 약간 좀 지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는데 하나도 지적인 느낌이 안 난다는 거 근데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반을 잘라 왔는데 배고파서 이거라도 먹어야 돼 大切な人の死は簡単に乗り越えられるものではないもしあの人が生きていたら、と考えるのは自然なことである私はまだ大切な人の死は経験したことがなくて経験したくもないしでもいつか、いつか 음 생각하고